알겠습니다! 자, 아 바퀴가 자 짜잔! 건조을다 흩어져 버립니다. 상추도 된다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 준비해봤습니다. 레고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사 때문에 조립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도 할건 해야죠.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레고 10300 드로리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초창기 발매했을 당시에 야 이거는 뭐 버전이 세개다세채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와, 그래도 그때 구입했는데 이게 벌써 한 3개월 됐나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를 그냥 건너뛸까 생각도 했어요. 그냥 다른 레고 제품으로 갈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드로리안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 그 백투더 퓨처의 향수 그거를 레고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1103이라고 아이디어 제품 400피스짜리로도 나왔었어요. 근데 차 이제는 약간 이제 정식 제품처럼 그죠 1872피스에 10300을 발매를 해줬습니다. 가격은 22만 원에서 100원 빠진 21만 9,900원이다. 전기 찌지직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서 뭐 미래로 가는지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지 현재에서 마, 미래로 가는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지 아무튼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 뒤쪽에 보면 약간의 또뒷편을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요거도 약간 얼짱 각도 느낌은 있네요 그죠 옆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면 딱 뒷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또 조금 놀라울만한 사실 아까 박스에서 발견하셨나요? 이렇게 라이트 브릭이 있어서 유동컨덴서불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표현을 해줬다. 바퀴가 그저 이렇게 또 접히는 느낌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조립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회색 제품 자체가 뭔가 막 고급스럽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가 편견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하... 앞에 전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GMC라고 써 있습니다. 처음엔 DMC인 줄 알았어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CMC인가? 보시면은 투명 브릭들을 또 이용을 해서 전기가 막 이렇게 오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연결을 해 줬어요 요 뒤쪽까지도 그죠 이런 식으로도 보입니다 은색 이 부품을 써가지고요 더욱더 밋밋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투명 부품들 들어가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오른쪽에는 또 이런 부품을 사용을 해 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밧줄처럼 돼 있는 이 부분이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전기선을 연결했다는 라 느낌보다는 이 외형을 이렇게 예쁘게 좀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네이걸윙도어가 이렇게 예쁘게 열리잖아요 근데. 또 예쁘게 닫힙니다. 이게 네, 약간 고정돼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헐렁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내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뒷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런 부분들도 표현들을 해줬어요. 이 아래쪽도 이렇게 호수들을 얼기설기 여섯 개를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뉴클리어가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도 표현을 해줬고요. 저는 이제 백투더퓨처 원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투 버전이랑 쓰리 버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2 버전을 가면 이런 식으로 뒤에 믹서기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이제 막 바나나 올리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3 버전으로 넘어가면 그죠? 또 올드 웨스트로 가는 느낌이죠. 여기 앞에 그죠? 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것까지 그리고 휠이 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약간 당황했던 게부품이이 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뭐, 이대로 두고 차라리 뭐두 채를 더 가는 게뭐제 성격에는 맞는데. 그래서 뭐 오늘은 아쉬운 대로 백스톱 퓨처 원 버전 위주로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은 그렇게 훑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복잡한 느낌이 조금 보이시나요? 이런 톱니바퀴나 이런 부분들. 네, 약간의 이런 고무줄도 보이죠? 이 빨간색 파이프가 네,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젖혀주면. 바퀴가 이렇게 접힙니다. 접혀서 공중을 날수 있는 그런 기믹들을 표현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양쪽 네 개의 고무줄을 이용을 한 이런 느낌 너무 좋고, 네 눕혀놓고 전시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전시하려면 여기 투명 부품들 살짝 이렇게 좀 들어가 주면은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부를 또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걸빙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었을 때. 네, 조수석에서도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네, 타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타일 브릭으로 네, 안쪽에 보시면 그죠 가장 또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악토버 네, 26일 1985년 네, 뭐 1시 22분 이런 부분들 스티커 작업으로 부품들 이렇게 세 개를 딱 해줬습니다 안쪽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 표현들을 잘 해줬어요 운전석도 볼게요 운전석으로 넘기면 네, 스티어링 휠도 있고 아래쪽 이런 계기판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지금 피네침으로 되어 있는 여기 선 밑에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요거를 눌러주면 불이 나와요. 불이 살짝 들어오는 게 이쪽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크... 아이디어를 잘 썼어요. 그죠? 이렇게 안쪽에서 볼수 있고 바깥쪽에서 누를 수 있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본네트는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뉴클리어 네, 담는 함과 호버보드가 있습니다. 호버보드도 이렇게 딱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스티커로 물론 표현은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또 명판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에미 브라운 박사와 마티 맥플라이를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시하면 너무나 예쁜 드로리안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세대 가는 거는 조금 세대갈인가자 그리고 크기 비교를 위해서 뭐 하나 더 가지고 와 봤는데요. 예전에 라이브로 보여드렸었던 포르쉐 911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같은 사이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포르쉐가 그 당시에 18만원, 1458피스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게 400피스 더 많아지고 4만원 더 비싸졌거든요.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는 라 거, 요거는 무슨 얘기냐?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네, 부품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주면서 뭔가 조금은 단순했던 네, 이 포르쉐보다는 부품 수가 많아졌다. 이 사이즈로 계속해서 자동차들이 나오잖아요. 컬렉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고 드로리안 보여드려 봤습니다 정말 레고 너무 좋아하지만 네이 지금 이사하면서 뭐 파손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스트레스를 뭐 조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뭐 정리가 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레고 또 많이 조립해서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레고나 이런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잘 참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